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밤 이네요 어느새 낮에 오늘은 초롱부동산이 대현동으로 이제 이전을 해왔더니 레전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롯데레전드가 여기 계신 사장님이 오후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소장님 제가 롯데레전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입주권이 1년 조금 지난 입주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직 1년이 채 안된 한 서너 달밖에 안 지난 그런 일반 분양권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올해 다 양도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대연 3구역 안에 큰 평수를 하나를 매수를 해 뒀다가 나중에 레전드를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대연 3구역 큰 평수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금을 올해 두 개를 합해서 파는데 하나는 단일세율 55%고 하나는 1년 지나서 어, 올해 안에 팔면 그게 이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질문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각각 1억 양도 차이. 각각 이력이 나있고 하나는 55% 일반 분양권은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권은 1년 지난 지난 그런 시점이라서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입주권이고 이걸 1년 안에 함께 양도한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결론은요. 이렇게 결론이 뒤쪽이 나오네요. 이게 어 먼저 각각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런 비용 공제들이 다 있는데, 이건 했다 치고. 어 먼저, 아까 분양권 1억짜리에 대해서는 세율이, 단일 세율 55%라 그랬죠, 1년 안에는. 비용 다뺀게 5,500이라고 그냥 1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렇게 한게 55% 하면 5,500. 그 다음에 양도차익 1억이 났던 입주권은 세율이 1억이면 35% 구간입니다. 단독 명의로 이걸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다가 기본공제 35%에서 1490만원을 빼고 지방세 곱하죠. 지방소득세 10%를 곱하면 22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단 1번 계산 방식은 단일세율 계산한 5500에다가 어, 그 다음에 일반세율 곱한 1억 구간 2,211만원을 합산을 해서 1번대로 납부를 하면 7,711만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양도차익을 몽땅 다 더합니다. 아까 분양권의 양도차익 1억이랑 그 다음에 어, 입주권 일반세율의 양도차익 1억이랑 다 더하면 2억이 되겠죠. 이 2억에 대해서 일반세율 곱한 구간이 2억이 넘으면 3억 미만까지 1억 5천 이상은 38%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2억에다가 38%를 곱하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10%를 다시 더하면 이제 더 622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억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납부세액이 이번 방식대로 하면 6226만 원입니다.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더니 1번, 2번 아까 세금 구한 거 1번 방식대로 하면 7,711만 원이었죠. 요 금액과 2번 아까 2억 총액에 대해서 일반 세율 38% 곱하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뺀 그거는 6,226만 원이었죠. 요거두개 중에 큰 거를 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상담 오신 분의 납부세액은 각각 1억이 이제 비용 다 공제한 양도세 그 표준 금액이라고 하면 7,711만 원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간단한데 모르면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지? 뭐 55%를 적용하는 거야? 아니면 35%를 다 적용하는 거야? 아니면 뭐 2억에 대해서만 계산을 몽땅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결론은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합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정말 헷갈리는게 양도세금이죠. 어, 이렇게 세금 상담을 오늘 하고 가셨습니다. 세금 상담하고 가시는 거를 사장님 저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랬더니, 네 좋아요 눌러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세금 미리 올려드리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또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런 세금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날짜 2020년 3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입주권하고 이런 모든 주택의 양도세율이 올 연말까지는 1년까지는 44%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인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게 일반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근데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잔금 친날로부터 1년 안에는 55% 단일세율이죠. 2년차 접어들어서 44%. 만 2년 지나고 3년차 접어들어야 이제는 일반세율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어 뭐한 10월점이나 뭐 작년 6월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렇게 사신 분은 입주권을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들고 계시다가 뭐 내년 한 2월쯤 파셨다. 만약에 그러면 44% 구간이 됩니다. 그렇게 파시면. 그런 분은 올 작년 6월에 사셨다 하면 올해 6월부터 12월 31일 올해 안에 파셔야 일반 세율로 양도가 되고요. 아니면 아예 좀더 오래 들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세율 구간을 산 시점과 양도 시점을 잘 점검하셔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걸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알면 또 조금 유익한 그런 양도 세금을 1년 안에 한꺼번에 팔았을 경우 단일세율과 일반세율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단일세율과 각각 일반세율을 계산해서 합산 하나는 몽땅 다 양도차익 더해서 일반세율 그게 견주어서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해결되셨죠? 감사합니다.